또 왔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죠? 반갑습니다. 이번 또 뵙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세요 네, 이 어... 음악 좀 끌게요. 네. 아, 어, 요즘에 음악도 한번 넣어보려는데 쉽지가 않아요. <웃음> 일일이 손을다 대야 되더라고요. 네, 어, 어쨌든 뭐 자주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어, 어떤 고객님이 저한테 왜 닉네임을 왜 햇살 미남미로 하냐, 막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미남이라서미남이라고 <웃음> 네, 합니다. 그랬더니 허드음을 아, 치시더라고요. <웃음> 아니. 미남이라니까 좀 그렇습니까? <웃음> 근데 제가 지금 미남입니다.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햇살 가게는 이제 햇살처럼 윤기나는 만난 쌀을 파는 가게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 쌀을 파는 그 남자고요. 그래서 쌀을 든 남자. 예. 쌀을 든 남자. 그래서 어, 꽃을 든 남자 아니고요. 쌀을 든 남자. 그래서 이제 쌀남이에요. 근데 쌀남 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햇살미남이다. 알겠죠? 어 잠시만요. 손님이 오셨네요. 어 저희는 매장에서 짤을 음, 판매하고 온라인에서도 판매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 손님이 오시면 잠깐 이렇게 제가 나갔다 올 수가 있어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라이브가 뭐 그렇죠 1시간 아 그렇죠. 네. 여러분들하고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네요 어, 채팅 걸어주시는 분들 제가 어, 너무 반겨해 드릴게요 <웃음> 네. 아, 어째, 어디까지 했죠? 예, 했다 미남. 네, 미남인 거 증명했죠? 제가 이 쌀을 들고 있으면 제가 미남입니다, 미남. 여러분들도 미남 미녀 할수 있어요. 자, 쉽죠? 우리나라에 미남 미녀가 많은 이유 가 그겁니다. <웃음> 어, 그 오늘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쌀은요, 제가 방금 들었던 요 경기미 철진쌀 미호입니다. 품종이 미호고요. 상품명은 경기미 찰진쌀 이렇게 돼요 찰진쌀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경기미란 특성과 찰진한 특성 그리고 품종은 미호다 이렇게 제가 추약해서 말씀드려요. 사진을 또 띄우고 시작을 해야죠. 찰진쌀 2호. 요쌀은 고급 식당에서 많이 쓰는 쌀이에요. 일반 어, 맵쌀에 비해서 또 소화가 더 잘되고 쫀득하고 윤기가 좋거든요. 어 그래서 고깃집이라든가 뭐 일찍집, 한정식집 뭐 이런 데서 재료에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런 식당집에서 많이 쓰는 쌀입니다. 특히 이제 가성비가 좋아서요. 어 일반 식당에서도 많이 써요. 어뭐 일반 찰진쌀 하면 요거 이게 가장 가성비가 좋거든요. 그래서 일반 식당에서도 이, 이 쌀은 많이 씁니다. 어, 식당에서는 고객의 맛을 사로잡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신경 쓰잖아요. 인테리어, 뭐 서비스, 뭐 음식의 맛은 기본이고, 뭐 주변 분위기라든가. 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음식의 맛일 텐데요. 그래서 식당마다 이제 자기들이 이제 주된 메뉴로 이렇게 내 보이는 음식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음식이 있지만, 그, 우리 그 식당마다 다 어, 밥이 빠지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구요? 우리나라는 어떤 요리를 먹던 밥으로 대부분 마무리 하거든요. 고기를 먹어도, <웃음> 일식을 먹어도 밥이 꼭 들어갑니다. 대부분 그래요. 뭐, 볶음밥을 해서 먹던, 공깃밥을 추가해서 먹던, 된장찌개 먹던, 뭐, 돌솥밥에 먹던, 뭐 이렇게 대부분 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식당에서 빠지지 않는 밥. 어. 맛집 식당에서 많이 쓰는 쌀이 바로 이 쌀입니다. 이쌀 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맛집은 재료를 좋은 걸 쓴다.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요. 어, 쌀은 혼합미하고 어, 단일미로 나뉘는데요. 어, 단일미는 한 가지 품종으로 그 포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쌀 같이 이제 어, 요 쌀은 미호 한 가지 품종으로. 어,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여기 보면 품종, 어, 품종이라고 보면 혼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품종명이 써 있어요. 이거는 찰진산 미호다. 이렇게 미호라고 써 있을 겁니다. 어, 어, 물론 이제 저렴한 걸 많이 쓰시는 그 식당들도 있는데요. 뭐, 그분들도 많은 노력을 하죠. 어, 하지만 그 맛집이라고 하면 대부분 음, 좋은 재료를 네, 씁니다. 그래서 그래서 좋은 맛집으로 소문나는 그 확률이 더 높겠죠. 일반 저렴한 재료를 쓰는 그런 집들보다는요. 뭐, 예전에는 고식당에서 일본 품종을 많이 썼었는데 뭐, 아키바리, 뭐고시가리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아 그게 나온 게 되게 오래된 쌀이에요. 1950년대에 뭐 개발되고 막 그랬었으니까 었 어, 지금 2000년대잖아요. 2000년, 2 0 2000, 0 5하 2022년인데 그 옛날 품종보다 최근 쌀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아직도 뭐 예전에 뭐 고시깔이 아게바리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대부분 옛날 산업화 시대에 주역이셨던 분들이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 이 쌀을 한번 딱 어, 드셔보게 하시면 뭐 선물을 해주시거나 식당에서 밥을 뭐 드시거나 이렇게 해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이 쌀이 무슨 쌀이냐 <웃음> 이렇게 네. 어그 식당에서는 또 요런 쌀 가지고 좋은 재료로도 쓰지만 또 정성도 많이 드리거든요그 정성 중에서 제가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식당에서는 이제 정, 저 재료도 재료지만 이 쌀도 일반 집에서 밥하는 거랑 다르게 어, 그 밥을 합니다 쌀을 할때 보통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한 두번 세번 이렇게 두 번, 세번 흐르는 물에 씻고 그냥 대충 이렇게 밥을 지으시잖아요. 그런데 식당에서 맛있는 집밥 같은 경우에는 그 쌀을, 어,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한열 번, 열다섯 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그 하얀 물이 나오잖아요. 밤, 그 쌀물이. 그 쌀물이 약간 텁텁하게 만드는 그 주요 요인이거든요. 전분성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씻어서, 어, 안 나올 정도로 막 씻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밥을 하면 아주 고들고들 하면서 씹으면 은 쫀득쫀득한 그 쌀안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식당에서는 그 맛을 못 느끼지만 좀 신경 많이 쓰는 맛집이라든가 고급식당 가면 밥맛이 그렇게 달라요. 집에서랑 다르게 쫀득쫀득하고 막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식당 맛집들은 좋은 재료와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밥을 한다. 문제 재료 어떤가요? 그런 찰진살 미호 같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혹시나 뭐, 주방자님들이 아직도 뭐, 아끼발이라는 거, 보시까, 이런 거, 고집 심은다 그러면, 요쌀한번 주시고, 이걸로 밥을 해보십시오.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매출이 쑥쑥 일어날 거예요. 막, 어, 고객님들도 뭐, 이집밥 이 맛있네. 별 다섯 개 드릴게요. 막, 또 올게요. 막, 이렇게 할 겁니다.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집에서도 뭐밥 맛있다 막 이렇게 하겠죠 식당이든 뭐 밥, 집에서든 아이고 안녕하세요 미미정원님이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 네. 어, 반갑습니다 <웃음> 네, 오늘은 채팅을 못해 드리네요 말로 할게요 말로. <웃음> 네. 식당에든, 뭐, 그, 집에서든 요리가 마음에 들면, 막 참, 밥 맛있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밥이 맛있다. 이게 그냥 우리나라는 관형꾼입니다관형꾼 관용굽. <웃음> 요리를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맛평가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만큼 식단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쌀이기 때문이죠. 즉, 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재료, 그리고 정성이, 어, 밥에 가장 중요한 거다. 음식에서 베이스 역할을 하는게 바로 그쌀이고요 둥둥둥둥둥 하면서 막그 기타 베이스 기타가 이렇게 음악에 저음을 깔아주면서 그 음악을 딱 받고 가잖아요 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쌀이 맛있는 요리를 먹을 때그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딱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밥을 먹었는데 밥맛이 이상하면 좀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른 햇살 가게에서 이 찰진 쌀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 이 쌀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 드려야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이걸 주문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웃음> 이 쌀은요, 이 찰진 쌀은 이오라는 품종이고 이게 가, 아, 2017년도에 이제 국립종자원에 등록이 됐어요. 가장 최근 등록된 이제 신품종 쌀이죠, 인기 있는. 어, 쌀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쌀 사시면 됩니다. 찰진쌀, 미호, 네, 아주 세핑, 세핑, 아이좀 저렴한데, 네, 이런 어 가장 음, 신품종 쌀이다. 찰진쌀, 미호. 이 특, 이 쌀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쌀을 구성하는 성분이 뭐가 있냐면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는 약간 소화가 덜 되는 성분이고 하나는 소화가 잘 되는 성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성분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데 소화가 안 되는 성분 때문에 이 밥맛이 그 밥맛 쫀득쫀득한 그게 어 결정지어집니다. 이 쌀은 저, 저 아밀로스 그러니까 어 소화가 잘안 되는 성분이 적어요. 일반 맵쌀보다. 그래서 쫀득쫀득합니다. 그게첫 번째 특성입니다. 찰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맵쌀에 비해서 아밀로스 성분이 적어서 더 찰지고 밥맛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밥맛 좋은 쌀 찾는 분들은 요 쌀. 예. 찰진쌀 미호 어,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은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밀로스 성분이 적을수록 소화가 잘 됩니다 찰지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일반 고기라든가 기름진 음식 먹을 때 궁합이 이 쌀이랑 이 쌀이 쌀로 한 밥이 잘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깃집에서 만약 일반 맵쌀로 밥을 준다 그러면 그 고깃집은 약간 주방장이 신경을 안쓰는 재료에 신경을 안쓰는 거예요 하지만 신경쓰는 좋은집 맛집 고급 식당들은요 그 주된 요리하고 다른 반찬 재료들, 밥 이런 것들 다 성, 성질을 성다 체크해서 궁합을 맞춥니다. 좋은 재료 맛집들은요. 그밥 하나도 일반 맥라인이 아니고 좀더 소화가 잘 되는 이런 찰진쌀 미호를 씁니다. 그래서 고깃집 가면 이런 찰진, 소화가 잘 되는 쌀로 밥을 해줄 거예요. <웃음> 네. 그래서 그런 집들은 대부분 이제 별이 다섯 개입니다 별이 다섯. 리비포타 한번 맞는 집들은요 이유가 있어요 궁합을 잘 맞춥니다 음식의 궁합을 잘맞추는그 비결은 네. 성격에 따라서 맞는 쌀 쓰시면 돼요 소화가 고기 기름진 그, 그런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소화가 잘 되는 찰질 쌀 구매하시면 됩니다 식당들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화가 잘 되는 거는 꼭그 고기라든가 기름진 그 음식이 아니어도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어, 도움이 되겠죠 어르신이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 성인에 비해서 약간 소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쌀은 어, 소화가 잘 되는 성분이 더 많기 때문에 어, 요쌀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어 이렇게 음식궁합을 잘 맞춰주면 집에서 아마 엄마 최고 이럴 거예요 어, 아이들 한 그릇 더 주세요 뭐 이렇게 하겠죠 하여튼 이런식으로 어, 그, 고기랑 궁합이 잘 맞으니까 쫀득쫀득하고 찰진 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남성분들은 이쌀 이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얼마요? 3만원대에 해서 구매 가능하세요. 어, 찰진 쌀 경기미 미호는요, 밥맛이 좋아서 어느 음식이나 대부분 맞는데, 그, 밥을 지은 후에 시간이 지나도 이제 찰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밥알의 물성이라든가 그 윤기라든가 뭐 이런 게잘 유지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 거는 찰질수록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 기업에서 이쌀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직석밥이라든가뭐 뭐 배식이라든가 그 식으로 많이 음식을 그 밥을 많이 해야 되는 곳에서. 그래서 이쌀이 식당에서도 많이 쓰이고 대기업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혹시 뭐 땡땡땡 뭐직밥 이런 것들 그 또쌀 품종 아마 알아보시면 요쌀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만큼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관성도 좋으니까 요쌀, 식당, 밥 많이 하시는 분들 주문해 주세요. 네. 집에서 만약에 어떤 아이가 아이가 밥을 안, 먹겠, 안 먹겠다고 뭐 땡깡부리고 그렇다면 음, 어머니 탓이 절대 아닙니다. 어머님 혹시 그 쌀을 한번 바꿔보세요. 어떤 쌀로요? 요 쌀로요. 찰진 쌀 미오로 바꿔보시면 아이가 이그 밥맛이 달라진 걸딱 알거든요. 쫀득쫀득한 그 밥맛에 따라서 아이 입맛이 확 돌아오고 안들어오고 그러게 생깁니다. 엄마 밥한 그릇 더 드세요 할 거예요. 왜냐고요? 기본 베이스가 좋으니까요. 이 쌀이 쌀의 역할, 밥의 역할이 뭡니까? 첫 밥을 떴을 때그 쫀득쫀득함이 입에서 쌀알래그 느낌 그리고 다른 음식을 먹었을 때그 입맛을 돋궈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 최고다 엄마 밥 맛있어요 막 이렇게 할 거예요 부모님은 뭐 그런 모습 보면서 뭐 아이 공주님 밥잘 먹으니까 좋네 막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시겠죠 네. 아이들 입맛이 정확하거든요 아이들 입맛이 잠금이에요잠금이 자. 아, 아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잠깐만 옛날 그 이야기 좀 할게요. 그, 주부님들이 뭐 아이 키우다 보면은 이제 부모 교육 같은 거 많이 받으시잖아요. 주모, 부모 교육할 때 잠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아, 어떤 애, 아, 주, 주부님이 어머, 어머니가 아이를 교육하려고 이제 아이한테 이제 이런 말을 했대요. 야 아, 옆집에는 너와 같이 다섯 살인데, 번역마다 어, 잠자리 들기 전에 스스로 씻고 장난감도 가지런히 정리하고 막그런다 그랬더니요 애가 아! 애는 너무 불쌍해 엄마가 없어? 막 이랬대요 <웃음> 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 이제 사랑과 정통으로 키우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 어, 이런 집밥으로 사랑을 많이 쏟아주시면 아이가 잘 큽니다, 여러분. 예, 쑥쑥 클 거예요. 예. 어, 어르신들도 이제, 그, 이런 밥이 중요한데, 이 쌀이 좋은데요. 어, 부모님, 그, 어머, 아버님, 어머니한테 이 찰진 쌀 결기미 선물해드리면 찰진 쌀이 이게 소화가 잘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찰진 쌀이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아버님들이 특히 더 좋았습니다. 밥해 드시고, 바로 전화가 올 거예요. 이 받은 쌀로, 야, 밥 했더니 너무 맛있다, 야. 쫀득쫀득하고 맛이 좋더라. 입맛이 살아난다, 야. 이렇게 하시고, 네가 최고다. 나 챙겨주는 건 너밖에 없네. 막 이러면서 바로 전화가 올 겁니다. 예, 네, 우리 자식 최고다, 이러면서요. 어, 소화가 잘 되는 쌀, 요 찰진 쌀입니다. 찰진 쌀. 네, 부모님한테 선물해 주세요. 어 일살이 괜히 효도살이라고 그런 게아니고 인기살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효도 옥살. 효가 잘 되는 어, 그런 쌀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선물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 쌀로 선물해 주십니다. 가격도 저렴해요. 다른 쌀에 비해서. 네. 어 가격이 저렴한 거는요. 그 생산량이 많아서 그래요. 일쌀이 어, 다른 뭐 백진주 수양미 이런 거보다 어, 더 많이 생산이 돼요. 그래서 수요가 공급의 법칙이 있어야 습니다 공급이 좀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좀더 내려간 거지 품질이 낮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요 쌀로 이제 아버님한테 선물로 해주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쌀한 포대 해가지고 어 2, 3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달 동안 대부분 들수 있거든요. 3만 원대로 한달 동안 효도할 수 있습니다. 3만 원으로 삼만 원대로 효도를 한달 동안 <웃음> 아주 가성비 좋은 효도 그 용품 아닙니까? 그리고 어, 집에서 이제 그 아, 어르신들이 집에서 자, 혼자 밥을 잘안 드시고 이제 친구분들이랑 밥을 드시는데요. 밥을 먹을 때 이제 친구분들이랑 이런 대화를 한답니다. 예, 밥 맛있지 않냐? <웃음> 야 찰지고 맛있잖아 나더 찰지지. <웃음> 야 이거 우리 아들 딸이 한 달에 한 번씩 나한테 보내주는 쌀이야. 이거 고급 식당에서 만든데. 야 쩍쩍거리면 서 먹어도 돼. 막 이러면서 <웃음> 맛있지 이게 고급 쌀이래.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부모님이 그 친구분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 이유가 친구분들한테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직자랑현주자랑뭐 이런 것들 하는 거죠. 어머님, 아버님, 귀를 이렇게 으쓱으쓱 펴드릴 <웃음> 수 있는, 어깨 펴드릴 수 있는 그런 쌀이다. 이 효도 쌀이 얼마로요? 3만원대로, 3만원대로 한달 동안 하루 세번세끼 드신다고 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이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선물해준 사람 누구? 내가 책임받고 있구나 그런 거를 어, 의식적으로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먹을 때마다 밥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예,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거래처에도 많이 선물해요. 왜요? 어, 선물할 때 의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무의식적으로 각인시키는 게더 효과가 좋잖아요. 맛있는 밥 먹을 때마다 선물해 준 사람 떠오릅니다. 한달 동안이네요. 얼마로요? 3만 원대 3만 원대 상품입니다. 이거는 선물로 주고요. 왜냐? 부피감 있고 무게감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먹고 무의식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고 그래서 선물로도 좋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요. 아참이 어, 음, 찰진 쌀이 어, 또그 찰지다고 그랬잖아요. 찰진 게 아주 큰, 큰 특성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이, 이 쌀이 한꺼번에 밥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또 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이라든가 뭐밥 많이 하시죠. 한끼 밥할 때뭐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뭐 그런데 이 찰진쌀의 특징이 이제 찰진기 이 때문에 그 밥을 보관할 때 보통 식당 같은 경우는 미리 다 준비해서 이제 보관하잖아요. 그때 어, 그 보관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윤기라든가 밥맛이라든가 쌀알 모양이라든가 이런 게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요. 어, 여기 이제 그실험한그 그, 그 도표가 있어요. 하고 아이고 요거는 지워야지. 이렇게 농림청에서 이제 찰진 쌀 미호를 가지고 실험한 그 내용인데요. 이 찰진 쌀 가지고 이제 그 밥을 해놓잖아요. 밥을 해서 보관 딱 놓으면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처럼 이제 보관을 딱 해놓으면 시간이 흘러도 다른 쌀에 비해서 뭐 일반 아기발이라든가 일반 맵쌀에 비해서 더밥 맛이 오래 유지되고 쌀알도 그대로고 윤기도 그대로다 그 내용이에요 이 결과가 표니까 뭐, 뭐 보기 힘들죠 막,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웃음> 그렇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쌀이 이 찰지기 때문에 어, 어, 다른 일반 맵쌀하고 다르게 밥 맛이 그대로 더 유지된다 쌀알 모양도 윤기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식당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밥을 많이 하시는 곳에서 이 쌀을 많이 써요. 어디서 실험했다고요? 어, 농업진흥청요. 믿을 수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 그 어떤 분이 또 이렇게 그 질문을 해요. 어, 요이 수양미랑은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음, 아, 다음 지울게요. 제가 너무 많이 가려서. 어? 수양미는 이제 그좀더 요거 미오살보다는 조금 덜 찰지면서 약간 고들고들 하면서 구수한 향이 나는 일반 맵쌀보다는 찰지고요. 그래서 이제 주부님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너무 찰진 걸또 좋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수양미를 대부분 선택을 하십니다. 고들고들 하면서 이상하게 찰지고 구수한 향이 나고. 대신에 이 찰진쌀, 미호, 경기미 찰진쌀, 미호는 좀더 찰진거에 좀더 특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쫀득한 걸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찰진쌀을 선택한다. 이렇게 수양미랑 차이가 그렇습니다. 찰진거를 얘기를 했으니까 뭐 숫자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 요 도표가 보이시나요? 아, 표가 보이시나요? 맨왼쪽에에 쪽이죠. 쪽이죠 이쪽. 이맨 왼쪽에 있는 게 백진주 살 백진주 살이 이제 아밀로스 함량이 가장 적어요. 맵살 중에서. 그래서 가장 쫀득쫀득한 그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 쫀득쫀득할수록 더 소화가 잘 되고요. 가장 소화가 잘되는건 백진주죠. 근데 가격이 이 찰진 쌀보다 조금 더 비싸요. 그 다음 찰진 게이 미오. 찰진 쌀, 경기미 미오가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이 수양미. 맨 끝에가 옛날에 개발됐던 아기발이 추청살 뭐 이런 거 그다음 뭐 보이지도 않는 맵쌀들이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이 찰진쌀 미오, 찰진쌀 경기미 미오가 가장 가성비가 좋고 어, 찰기도 좋다 어, 이 말을 제가 해드립니다. 네, 어, 음, 찰질수록 소화가 잘 된다. 그리고 이 찰진쌀 경기미가 가성비도 좋다. 왜 어, 수확량이 많아서요. 네. 요 찰진살 미유 많이 주문해 주세요. 예? 어, 집에서도 요 찰진살 미유를 많이 주문하시는데요. 식당에서도 이 찰진살 미유를 많이 또 주문하시거든요. 할게요. 식당 식당 식당. 오, 제가 그. 기억에 남는 식당을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어, 여기 사장님이 너무 재밌으시고 상어도 너무 재밌어요. 여기는 이제 상어가 대머리 칼국수예요. 머리가 <웃음> 머리가 숱이 없으신 그 사장님은 아니신데 그 상어가 대머리 칼국수입니다. 대머리 칼국수 칼국수랑 대머리랑 약간 그 칼국수가 이제 면, 그 머리카락 그런 모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어가 어, 대머리 칼국수, 뭔가, <웃음> 안 어울린 듯 하면서 어울리는, 이제,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상호예요. 상호명은 진짜 잘 드신 것 같거든요. 이리 사장님이요, 그, 어, 칼국수집에서는 밥이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어, 공깃밥 하나에 천원뭐 뭐 이렇게 되고 아니면 서비스로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 칼국수가 더주메뉴임에도불구하고 좋은 재료를 쓰기 위해서 좀더 좋은 일반 쌀보다 더비싼 찰진쌀 동기미 찰진쌀 미유를 씁니다 이런 집이 바로 맛집이에요 아마 어, 후기 찾아보시면 별 다섯개인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맛집이 아주 유명해요 수원 영통에 사시는 분들이면 한번 그 찾아가서 직접 맛을 보세요 좋은 재료를 쓰는 곳일수록 맛집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장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번 주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식당일수록 좋은 쌀 씁니다 여러분 네, 잊지 마세요 어떤 쌀이요 네 여기 경기미 찰진쌀 경기미 찰진쌀 꼭 구매해주세요 네, 어... 그리고 이제 그어 쌀이다 보니까 그 산지 어디서 생산되는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야죠. 이 쌀은 아 요거를 제가 먼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보신 것처럼 음, 산지에서 바로 직송이 되는 어, 쌀이다 어, 어디서요? 경기도 화성에서 아이고 제가 얼굴 안 보입니다 <웃음> 네, 까치받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 생산사 직송으로 이제 GAP 마크가 달린 그러니까 GAP가 어, 우수 생산자 인증 시설이거든요 어, 여러분 어, 여러분 어, 우수 생산자 인증 마크가 있으니까 어, 깨끗한 곳에서 좋은 시설에서 쌀이 생산된다는 거 어,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또 독점 r p c 가족기업이에요. 어, 생산자가 바로 직송한다. 네. 어, 예, 알려드렸고요. 위치는 지도로 보면 경기도 화성시에요 남양만 간척지에서 생산이 되는 쌀이거든요. 딱 보시면 그 해안가를 끼고 있고 간척지 쌀인 거딱 보이시죠. 해안가의 특성이 뭐냐면 어, 여러분 경기미가 맛있고 간척지 쌀이 맛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 경기미 일교차가 크고 그리고 간척지 해적물이 많이 쌓여서 영양분이 풍부한 그 좋은 토지에서 어, 쌀이 생산됐기 때문에 맛있는 쌀인 겁니다. 여러분 <웃음> 경기미가 맛있고 간척지 쌀이 맛있는 이유 뭐라고요? 일교차가 크고 태작물이 토양이 좋은 곳에서 자란 쌀을 가지고 저희가 생산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그런 쌀입니다. 맛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품질이 보증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웃음> 경기도 화상간 남양만 간척지 어, 농민 여러분하고 계약 재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농민들한테 혜택이 그대로 갑니다. 여기서 햇살 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농민들한테 그 이익이 가는 거예요. 중간 유통이 없습니다. 더 <웃음> 어, 싸겠죠. 네, 어, 그렇게 되고 어, 또 다른 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것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도 같이 팔아요. 어, 대표적으로 찹쌀. 네, 찹쌀은 여러분도 뭐 약식이라든가 약밥이라든가 뭐 이런 거할때 많이 드시죠. 뭐 삼계탕 할 때도 많이 드시고 여러 요리 재료에 많이 넣으시잖아요. 찹쌀은 이제 여성분들한테도 좋고요. 찹쌀로 이제 밥을 섞어서 드시면 어, 여성분들이 약간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특히 이제 그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마법의 날.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찹쌀을 섞어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 소화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찹쌀. 찰질수록 더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고기랑 많이 썼던 거예요. 삼계탕에 뭐가 들어있죠? 찹쌀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고기를 먹을 때 소화가 잘 되는 쌀이랑 같이 궁합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화가 잘 안되시는 분들 요 찹쌀 섞어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성분들한테 좋아요 예아 네. 그렇구요 음 요즘에는 또요 찹쌀 가지고 그래서 그 막걸리도 만들고 막그러시더라고요 찹쌀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이제 찹쌀과 더불어서 이제 찹쌀 현미도 많이 저희가 팔고 있습니다. 찹쌀 현미는 제일 많이 나가는데요. 다른 쌀 다른 거에 비해서 일반 현미보다 이 찹쌀 현미를 더 많이 찾아요. 왜냐하면 일반 현미는 이제 소화가 잘 안되거든요. 근데 찹쌀 현미는 지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현미기 때문에 식이섬유도 많이 함유하고 있죠. 어, 그래서 현미, 그냥 현미의 단점을 이게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어, 현미, 찹쌀 현미를 먹으면, 어, 다른 거에 비해서 더 어, 소화가 잘 되면서, 식이 요법 다이어트 식단에도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가 있기 때문에, 어, 내장에 있는 안 좋은 노폐분들을 싹 긁어서 밖으로 배출해 줄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피부에도 좋아지고요. <웃음> 그리고, 어, 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고혈압과 이제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찹쌀 현미로 어, 밥을 먹거든요. 50% 먹을 때도 있고 100% 먹을 때도 있어요. 많이 넣어도 그렇게 이게 찹쌀 현미기 때문에 부드럽습니다. 아 부담이 없어요. 잘못 그 현미만 밥을 잘못 먹으면 속에 부대끼고 소화 가잘안될수 있는데 이 찹쌀 현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고 또 이제 찹쌀 현미를 가지고 누룽지를 해서 드시면 또 좋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아 아이 그 아이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집에서도 또 공부하고 그럴 때 간식으로 누룽지를 해서 만들어서 주시면 아이들이 오도독오도독 오도독 씹을 때마다 뇌에 자극이 가서 집중할 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GI 지수가 낮기 때문에 공부할 때 포도당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지속적으로 천천히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집중력이 도움이 돼요 왜냐? 빵, 이뭐 이런 밀가루 제품들은 포도당 지수가 높아서 한꺼번에 쑥 올라갔다 뚝 떨어지거든요 잠깐 올라갔다 잠깐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 먹고 뒤돌아서면은 뭐 배가 고프고 막 그러죠 그래서 집중 머리 집중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빵 쿠키 뭐 이런 것들은 아어 그런데 이 찹쌀연미로 만든 뭐누룽지라든가 밥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 식단을 해서 주시면 아이한테 집중력이 능 집중할 때 아포도장을 지속적으로 천천히 지급, 지속, 지속, 지속적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아 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공부하다 보면 많이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찹쌀미로 식단을 짜서 밥을 주시거나 간식을 해서 주, 누룽지를 만들어서 주시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밥을 먹고 어, 체중 조절을 별도로 할 필요 없을 만큼. <웃음> 네, 또 아이들 걱정거리가 뭐예요? 공부, 학업 그리고 체중. 외모, 이런 거잖아요. 현미를 먹으면 뭐가 된다? 탑쌀 현미를 먹으면 식이섬유 섭취로 노폐물도 제거되고, 살도 덜 찌고, 그러다 보니까, 어, 요 고민이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을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이렇게 네, 제가 이게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요. 어, 집에서 예, 여러분들 어, 많이 이제 밥해 그 드시는 거, 어, 집에서 밥을 많이 해 드실수록 네, 사랑이 꽃입니다. 네, 파랑새를 살찌우실 수 있어요. 집에서 밥을 많이 하실수록. 코로나 이후로 이제 그, 그 가족과 많이 하는 시간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혼율도 많이 떨어졌대요. 실제로 그 통계상으로 보면 이혼율이 많이 떨어졌고 직업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최고다 이렇게 했는데 뭐 요즘에는 가족과 더 많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더 좋게, 더그 취급받고 그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도 더 그렇고, 그래서 이 말은 즉슨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집에서 집밥을 많이 하실수록 더그 좋, 더 행복해질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는 집밥의 시대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행복한 사람일수록 이제 집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다 <웃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가 나중에 커서 생각하는 거는 어머님의 그 따뜻한 밥, 아, 어머님의 그 생각 많이 날 거예요. 어머니 하면서 차진 생각하는 어머니의 손맛, 예, 아버님의 손맛일 수도 있고요. 예, 집에서 많이 했던, 많이 공유했던 그 일상의 집밥을 많이 떠올릴수록 이 행복한 어, 찰진 쌀, 경기미 찰진 쌀로 많이 집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고요. 어, 이 찰진 쌀 경기미는 마지막으로 한번더 서머리 해줄게요. 어, 찰지고, 가성비 좋고,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식당 중에서 많이 주문해 주시고요. 효도 쌀로도 좋아요. 찰진 쌀, 어, 경기미, 이호 쌀 아, 많이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차련미도 있고요. 찹쌀도 있어요 여러분 많이 주문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웃음>